네, 오늘은 주식회사 엘스톤의 정지호 본부장님 모시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시장에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장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마케팅 전략은 단순히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툴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뭐 s w 트 t 분석, STP 분석 이것만 다 하면 마케팅이 된다고 아, 생각을 하세요. 네. 자기 기업들의 리소스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 역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템에 대한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는 것들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기에 앞서 영업과 마케팅, 어떠한 접근의 차이가 있을까요? 영업은 단순히 고객한테 만나는 개인의 대표, 어떤 태도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방법적인 걸 얘기하고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리소스를 분석하고 소비자를 이해하고 영업, 한쪽 프로모션들을 다 이해하신 상태에서 고객한테 다가가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네. 저희가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자, 이렇게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양한 마케팅 전략 중에 이 창업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주 쉽게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뭐 블로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 네. 우리 소비자들은 그걸 다 인지하지를 못해요. 음. 제가 직업상 출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네. 출장이 되게 잦은데 어, 항상 지방을 가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음. 저희가 이렇게 녹색창에다가 맛집을 치게 돼 있어요. 네. 맛집을 치면은 항상 그러시죠. 음. 맛집을 쳐서 들어가면 먹고 나와서 아 이게 정말 맛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어요. 음,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또 블로그 마케팅에 당했구나, 바이럴 <웃음> 네. 아, 마케팅에 당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쉽게 볼수 있는 블로그 음. 마케팅이나 바이럴 마케팅의 네.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흔히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 굉장히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정반대 현상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음. 그게 왜 중소기업들은 브랜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음. 싸게 팔아야지만 팔린다라는 생각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임페리얼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종의 음. 귀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네. 원래 시작은 명품에서 시작이 됐어요. 음. 뭐 혹은 저희가 무슨 무슨 버터칩이라는 거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아, 것처럼 들 네. 어, 중소기업들도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어, 구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하기가 어려워도 어, 고객들이 알지 못하면 네. 구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음. 사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로그 마케팅이나 네. 바이럴 마케팅이나 후기 마케팅을 통해서 네.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잘 구하기가 어려운 네. 형태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하이엔드 마케팅, 귀족 마케팅, 네. 혹은 구하기 접근하기 힘든 마케팅, 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로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하이엔드 마케팅이 d 마케팅이라는 표현으로도 네.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네.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코즈 마케팅이라는 내용도 좀들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대학생 친구들이 이 코즈 마케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코즈 마케팅이 CSB라고 공유가치창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이 공유가치창출이라는 단어가 어, 공익을 연계한 마케팅이에요. 음. 그러니까 공익을 연계한다는 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공정무역을 통한 어떤 커피 원두의 수입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은 공정무역을 통해서 어, 물건을 가져온 것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네. 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있는 K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부터 커피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오. 커피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바리스타도 과정도 열심히 하고 어, 커피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 네.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오. 그래서, 어, 아, 우리 가치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우리의 커피는 어, 공정무역을 통해서 음. 만든 착한 커피다라는 네. 이미지를 계속 몇년 동안 했어요 처음엔 물론 어렵죠 네, 좀 네. 처음 몇년 동안 어렵죠 그런데 음. 이게 지속적인 고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네. 자기가 정말 추구하는 방향을 음.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또한 가지 사례는 어, MOT 네.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네.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에 가까워요 방법? 네, 이 MOT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어, 스웨덴 어떤 항공사가 있었어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이 적자를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 대표가 새로 오게 되면서 어 완전히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어. 엄청난 적자에서. 이게 어떻게?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대표는 고객이 만나는 모든 접점에 대해서 고객들은 평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신과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항공사에 가게 되면은 비행기만 편하다고 좋은 항공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스튜어디스가 얼마만큼 저희한테 친절한지, 친절한 친절한 혹은 네. 저희가 예약을 할때 얼마만큼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지, 네. 제 가방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해주는지, 네. 혹은 제가 비행기가 결항이 됐을 때나 네. 딜레이가 됐을 때 네.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는지, 그 다음에 비행기를 저희가 탑승하는 통로는 얼마나 깨끗한지, 쾌적한이 모든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접점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어, 하나하나를 다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 자기의 기술만 믿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케팅이 필요 없다. 나는 뭐 영업도 필요 없다. 내게 워낙 좋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찾아온다. 라는 네. 관점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소비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 소비자들은 어, 기술이 좋지만 이 기술을 저희가 접근을 할수 있게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아주 몸에 좋은 영양식 같은 거를 만드셨어요. 네. 근데 고객이 전화를 했어요. 네. 어, 혹시 배송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 이게 배송이 잘못됐습니다. 네. 이게 맛이 조금 변질된 것 같습니다. 포장이 찢어졌습니다라고 네. 하면 은그 분명히 판매한 대표님께서는 어. 어, 지금 저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뭐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기술을 가진 대표님들은 싫으면 먹기 싫으면 먹지마. 어, 원래 네. 뭐 이거 이거는 겉에 포장지랑 상관없는 거야.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소비자를 대하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명의 블랙 컨슈머가 어, 수천 명의 컨슈머들을 어, 쫓아내고 낳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대표님들이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 블로그 마케팅도 정말 중요하고, 어, 뭐, 다른 뭐, 코스 마케팅도 다 중요하지만, 이 MOT 마케팅처럼 고객한테 접근하는, 접대하는 모든 다방면의 채널에서 네.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줄수 있어야 돼요. 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그 제품을 알게 되었는데, 네. 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홈페이지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가, 어, 별로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음.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한 듯이 볼게 전혀 없다. 얻을 수 있는 네. 정보가 하나 없다. 아, 신뢰가 없다. 이홈페이지에 결제를 할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기술이나 전략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대표님들이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콜센터라는 부분도 필요하시고 네. 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는 뭐 우리는 뭐다 스마트폰으로 할 거야. 뭐 뭐 무슨 톡으로 할 거야 아니면 이메일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체도 소비자들은 불만족스러워요 음. 음, 그래서 모든 채널들을 열고 고객한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또한가지또 마케팅 전략은 MBC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MBC는 말 그대로 매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스포츠를 하게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공식 스폰서사가 있어요. 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이나 음. 또그 다음에 월드컵 보면 항상 그 정해진 스폰서사가 있죠. 네. 데 통신사들이 있죠. 그런데 네. 그그 통신사가 아닌 어떤 통신사는 또 붉은색을 또 입으면서 뭔가 음. 또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공식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음. 공식 스폰서인사인 것처럼 아. 약간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K 모사에서는, 네. 뭐, 우리가 공식 스폰스사입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S사에서 빨간 옷을 입으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면서, 그게 공식 스폰스사인 것처럼 어. 저희가 착각을 일으키는 게되죠 이런 걸 MBC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뭐, 또 약간 매복이라는 단어를 좀 쓰게 되면, 저희가 올림픽 금메달에 쓰 양학선 선수가, 네. 저희가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아, 우리 아들, 너구리 라면 끓여줄까?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의도치 않은 또, 홍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 그, 그 라면 회사에서는 평생 그 라면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MBC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의도치 않은 곳에서 언어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할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대, 응을 하는 것들을 MBC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음, 또 이제, 뭐, 애프터 마켓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말만 애프터 마켓이라는 게 되게 멋있고, 어 생활 속에서 어 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것처럼 네. 굉장히 생활 속에 접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음. 요즘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시잖아요 음. 사이트를 들어가시거나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음. 오픈마켓을 들어가시면 제가 쇼핑을 하지 않았어요 쇼핑을 네. 하고 돈을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저한테 메일이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뭘 보고 있는지를 음.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음. 심지어는 제가 어떤 뭐 D 포탈 사이트나 N 포탈 사이트를 쓰고 있으면 포탈 사이트의 상의나 상위 상의 노출이나 뭐 좌변이나 우변에 이렇게 광고들이 뜨잖아요. 홍보들이 네, 뜨죠. 근데 그게 어 내가 어떤 쇼핑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연계된 단어들을 음.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 그 창을 띄워주는 거예요. 음.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요. 네.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서 제가 엔그 마케팅, 엔그 포탈에다가 전원주택이라고 막 검색해서 전원주택을 막 구경을 했어요. 네. 그럼 다음에 접근을 하게 돼서 컴퓨터를 껐다 켜도 음. 그 데이터가 분석이 남아있어서 엔사의 음. 그포탈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상단에 전원주택이 계속 뜨는 거예요, 심없이. 음. 또 메일로 제가 들어갔던 것들은 뭐, 뭐 소셜커머스에서 제가 살까 말까 하다가 아 조금 비싼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음. 메일로 계속 관련된 것들이 날라오죠 이런 것들을 애프터마켓팅 저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포털을 검색하다 보면은 제가 음. 원래 관심 있었던 그런 쇼핑몰들이 뜨더라고요. 계속 그게... 또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애프터마켓이요. 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지 못하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말씀하신 전략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 마케팅 전략을 실패하게 되면 다시 시장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마케팅 전략을 한 번에 세워서 한 번에 가야 돼요. 그런데 네.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 기업가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리소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음.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이 자원을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템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그 아이템에 대한 수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네트워킹도 가져야 되고 가지고 있는 어 직원들에 대한 역량도 좀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한 상태에서 한번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리소스와 내 아이템에 대한 수준들을 객관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시고 네. 그냥 내 아이템이 세계 최고, 우주 최강 아.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네. 나오면 무조건 팔린다라는 약간 오만함을 가지고 아. 있으시죠. 예, 이런 어떤 게 있고 두 번째는 내 제품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팔면 온라인에서 팔면 그걸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네. 어느 채널에서 어디서 어떻게 팔지를 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소비자들이 구매 양식이나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세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 이러한 제품류들은, 이러한 아이템류들은 고객들이 이렇게 제품을 사가는구나, 이런 데서 결제를 하는구나, 이런 데서 보는구나 라는 네. 부분들도 좀 아셔야 될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어, 마케팅이 그 시장에 접근하는 우리가 모든 전략이라면 네. 사전에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음. 어떤... 그 위협 요소라든지 네. 약점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아. 이런 것들은 마케팅 전략 툴을 조금씩 사전에 화제,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s w 와 t 분석부터 시작해서 네. 뭐. STP 분석처럼 세분화시켜서 네. 타겟팅해서 포지셔닝 하는 것까지 이런 단, 간단한 어떤 마케팅 전략 2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강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네. 그 다음에 고객 타겟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지표를 만드시는 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과 종류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고객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을까요?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아로마 마케팅이라고 하죠. 길에다가 환풍기를 길 쪽으로 해놔서 빵 냄새나 삼겹살 냄새가 진동을 하게끔 하는 아, 네. 이런 쉬운 방법이 있고요. 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다가가는 방법은 아까 사전 저희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MOT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소비자들은 맹목적인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컨슈머가 많은 컨슈머들을, 고객들을 내쫓는 것처럼 정반대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또 컨슈머는 또 의외의 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모셔옵니다. m o t 마케팅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접점에 대해서 만족을 줄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려면 이 소비자들에 대한 행동 패턴이라든지 불만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어디서 가장 만족을 많이 하는지를 먼저 사전에 아셔야 돼요. 내 아이템에 대한 수준이나 내 아이템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내 아이템들을 주로 사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생활 패턴이라든지 경쟁사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분석을 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세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